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어. 갑자기 제 앞에서 아. 길이 쫙 만들어지는데, 네. 제가 여기로 쫙 들어가는데, 아까 그 나를 막던 경험은 손댈 수 없어요. 저는 아. untouchable. 나를 건드리지 마. 네. 갑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코기 박사님 과탐말라 오신다 어,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이제 거기 사립대학교 대강당에서 네. 사람 많이 모였거든요 네. 거기서 3시간 반, 뭐 4시간 강의하시는데 전 돈도 없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제 꿈을 아시니까 아빠가 지지할게, 지원할게 해서 음. 저만 갔어요 근데 아버지도 안 가셨어요 난그돈 어. 내고 안 간다 4시간 수 <웃음> 거룩두루 <저녁들을. 웃음> 그래가지고 안 가시고 저만 보내셨어요 네. 제가 거기갈때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음. 전략을 짰죠 네. 첫 번째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자기소개할 수 있는 명함을 만들었어요 음. 제 인생 첫 명함입니다 네. 그 명함에 대학교 3학년 윤스키 오, 누구 네. 뭐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사람 써놓고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제 사명서를 썼어요 음. 사람의 잠재력 개발을 돕고 그들의 성공을 돕는다 요런 아, 걸 네. 이제 쭉 쓰고 그 밑에 제 이력서를 썼어요 한 다섯 네. 가지 썼어요 네. 아 제가 이력서 보내드리면 여기 화면에 아, 네. <웃음> <웃음> 예또 띄울게요 예, 띄울 겁니다. <웃음> 화면 에 올라갑니다 아, <웃음> 네. 오래전 일랬었는데그 친구 있으시네요. 네. 거기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이력서에, 시간관리 강사, 동기부여 강사, 리더십 책의 저자 음. 뭐, 프랭클린 커비, 러시아 네. 지사장, 뭐, 이런 거 써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붙인 게 있어요. 네. Future. 다 미래. 음. <웃음> 뭐, 쥐뿔 없어요. 네. 네. 다 미래 이력서를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관리.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관리 네. 네. 강사 쓴 건요. 사실 강의를 한게 아니고 제 친구들 모아서 48시간 동안 음... 시간관리 이렇게 하는거래 그 얘기한거를 그냥 강의 했다라고 우긴거예요 어, 그것도 강의죠 <웃음> 네, 네 그래서 강의, 이제 강의, 그렇게 강의 썼는데 네. 문제는 이분이 유명하시잖아요 강의 끝날때 여러분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네.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라져 보시는거예요 그렇죠, 네. 어디 문으로 툭 들어가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상 접근할 방법이 네. 없어요. 유령처럼 사라집니다. 그 <웃음> 유명한 스승님들은 그냥 끝나고 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진 찍어야지 끝나고 찍어야지 끝나고 말거나 아, 얄짤 없어요, 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제 나오실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거의 한 시간을 거기서 서성였어요 네. 보디가드들이 딱 지키고 못 따라가게 하고 음. 그러고 있다가 네. 이제 어쩌나 어쩌나 하는데 갑자기 코미 박사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그런데 어디 이동하시는데 이렇게 몇 겹으로 둘러싸서 음.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막 떠나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순간 막 짱구를 굴리는데 음. 거기서 아이디어가 딱 생각났어요 거의 어. 어, 뭐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음. 제가 거기서 남들이 보든 말든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뵈려고 한국에서 날아왔다고요! 음. 이 소리를 지났어요 음.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누군가 이야기하시다가 음.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그 네. 그 희열을 아십니까? 정말 어... 박사님께서 네.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네. 딱딱두 네. 번을 이렇게 네. 쫙쫙 하셨어요. 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갑자기 제 앞에서 아... 길이 쫙 만들어지는데 네. 제가 여기로 쫙 들어가는데 네. 아까 그 나를 막던 경호원 손댈 수 없어요. 저는 언 b l e 나를 건드리지 마. 그렇게 네. 딱 가서 명함을 쫙 드렸죠. 명함을딱 드렸더니 그분이 차근차근 보시더라고요. 급하게 안 하고 음, 그러면서 자네 참주도적이고만 어... 저한테 그런 칭찬해 주셨어요. 주도적으로. 예. 그때 제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습관입니다. 예.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예. 첫 번째가 이제 주도적이 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말에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개인 명함 주시고, 음. 연락처 주시고 아. 하면서 인연이 그때 네. 맺어진거죠. 아, 정말 멋있네요. 영화같은 이야기아 저한테는 정말 네, 절친한 영화였죠. 나올 만한. 저도 영화에서 한번 본게 오늘 제가 제 생일입니다. 한번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마치 그거를 활용을 네. 하셨어요. 제가요 거기서 이제 막 대통령하고 이제 아. 만찬이 있으셔서 막 빨리 가셔야 돼요. 제가 비서한테 저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거예요 시간 없다. 그래서 제가 2초면 된다고. 어.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그런거예요 그래서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중 중에 그 청중 중에 코미 박사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여러분은 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아 예. 두 분씩 같이 찍드릴게요아 그러시구나. 그거 굉장합니다. 사실 저는 재킴드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네. 한국에서 저도 또 근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음. 그 당신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네. 그냥 어 굉장한 열정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어첫 마디가 유아 크레이지였거든요 <웃음> <웃음> 첫마디 <웃음> 크레이지가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다른 뜻도 있잖아요 <웃음> 네, 맞아요. 굉장히 어떤 열정적으로 하는 어떤 매니아적인 경우가 많죠 칭찬이. 네, 매니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음. 코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추천사를 받으시기로 또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좀 네. 안타까움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또 경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1년 휴학하고 다시 러시아로 이제 복학했는데 코비 박사님께서 이제 또 오시는 거예요 원데이 네. 마스터 클래스로 클라, 네. 오세요 거기는 이제 기업가들, 뭐 회장님들, 기업 임원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모이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 교육이 1500불이었어요 1500불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대학생 하루에 200이면 은 세죠? 세죠 네. 세죠 하루 200이면 많이 셉니다 네. 근데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음... 어디 막 구걸이라도 하겠어요 마음은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음... 이제 5월 19일에 코비 박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날인데 그래서 5.19 어...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서 네. 지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제목은 드림 세일즈 에... 꿈을 팝니다 에... 왜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중요하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에... 것이고 내가 앞으로 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에... 그 이유를 쫙 적었고 에... 제 꿈을 사주세요 에... 제가 이 방향으로 계속 살 거고 에... 여기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텐데 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에... 여러분 기여하셨다는 에... 그런 의미를 에...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에... 응원해 주세요 에... 그렇게 보냈더니 여러 나라에서 네. 후원해 주시는데 어. 3,500불이 모금됐어요 어. 3,500불 돈 벌었어요 어, 그래서 <웃음> 돈을 벌었네요 네. 돈을 다 벌었네요 2,000불이었는데 네. 3,500불이면 은 네. 엄청나게 돈을 그러니까 벌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에, 선물에 아. 막 필요한 거다 하고도 남았어요 와. 근데 가장 값졌던 거는 돈이 아니고요 그걸 성공시켰다는 것과 네. 이 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응원 네. 누군가의 응원이 있다는 거내 꿈을 누가 지지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값진지 몰랐어요. 굉장히 큰 힘이죠. 네,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커비 박사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강의를 네. 하러 갔더니 커비 네. 박사님께서 거기 이제 러시아 지사가 있었어요. 네. 거기 지사분들이 계신데 첫 시간 끝나고 이제 제가 인사 드렸는데 저를 공개적으로 소개해주셨어요. 여기 내 과테말라 친구가 와 있다고. My friend from Guatemala. 이러면서 이제 소개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러시아 그 임원진들은 깜짝 놀랐죠. 음. 어저 분명히 까레이스키인데 까레이스키. <웃음> 어? <웃음> <웃음> 한국 사람들은 아, <이게, 웃음> 못, 못 알아 듣습니다. 아, 까레이스키는 아. 이제 한국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 까레이스키의 이제 어원은 고려. 네. 고려 때 우리가 러시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까레이스키라는 어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깨서 이제. 예. 아, 역시 형십니다 <웃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네. 러시아 말을 잘 하잖아요. 네. 근데 과테말라 친구래요. 이게 매치가 좀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약간의 신비주의?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행사 끝나고 음. 저를 불러주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 이야기 나누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코비 박사님을 만났습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그 극적인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내가 러시아 지사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아... 네. 그럴 때 혹시 있으세요? 말을 던지는 네. 순간 후회되는 거? 아... 그때가 갑자기 침묵. 완전한 침묵. 네. 헉, 말 잘못했다. 막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근데 네. 거기 대표님께서 저를 딱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하신 음... 말씀이 이게 단 자네 꿈이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밖에 음.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장일치로 거기서 채용돼요 굉장히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대단하신 코치님을, 아. 코치님의 코치님 <웃음> 어, 말씀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십니다 예, 김세형의 잠재식 트레이닝 채널에서 <웃음> 이름도 이제 윤스키라고 하는 그 유래가 아, 러시아에 있을 때그 스키스키 하는 네 그놈 스키입니다 그놈 스키 예. 예. 제가 한국 이름은 이제 김윤재에요. 음. 근데 95년도에 이제 러시아로 네, 이제 네. 유학을 가면서 네. 이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 야, 우리는 차이콥스키와 위대한 도스텝스키 있는데 너는 우리의 <웃음> 윤스키다. 이래서 붙여준 건데. 사실 좀 어감이 한국말로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모든 형용사와 어울려요. 그리고 잊을 수가 없어요. 윤스키란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한 것 같다. 본명은 <웃음> 아닌 것 같,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